안녕하세요 썬니텐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저에게 베트남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율랑녀를 소개해 달라고 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율랑녀를 소개해 달라고 한다면 그냥 업소를 알려주고 그곳에 가서 초이스를 하라고 하는 간단한데 그들이 원하는 여성은 율랑녀가 아닌 일반적인 직업의 여성에 기본적인 학식을 갖추어 영어나 한국어가 좀 되고 추가로 영앤 뷰티한 여성을 원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영앤 핸섬이 아닌 올드 앤 어글리이면서 뭔가 불공정 거래를 원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에 그러면 베트남어라도 배워서 대화로 친해진 다음에 유혹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베트남어는 잘한다고 합니다. 실상은 신짜오, 엠댄지 엠바우니오또이 이 정도로 하는 수준인데요. 영어로 치면 하이, 왓 h a t s your n 밖에 못하면서 자기 영어 잘한다고 하는 경우죠. 그래도 너가 아는 사람 중에 영앤뷰티에 학력과 지방 경제력까지 다 갖춘 데다가 나이 많고 키 작은 대머리인 사람이 이상형인 여자도 있지 않냐 베트남 사람들은 연애할 때 나이 별로 안 따진다고 하던데? 라고 물어보실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곳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될듯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행을 와서 현지인인 베트남 여성을 진지하게 만나보고자 길거리 헌팅 혹은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번호따기 등을 시도해볼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년의 남자가 여행을 와서 가장 빠르고 쉽게 현지인 여성을 만나는 장소는 가라오케나 마사지 등의 유흥업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어쩌면 거기 외에는 대화를 할수 있는 곳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현지인 이성친구를 한국에서도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베트남에서는 한국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더 버프 효과가 뛰어나니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도 한번 베트남 친구를 사귀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페이스북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일단 베트남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빠지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한국은 인터넷을 통해 놀 만한 공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님께서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를 비롯하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는 물론이고 네이버와 다음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카페 그 외에 DC인사이드, 에펨 와고, 오유, 일베, 워마드, 썬텐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한국에 비해 너무나도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페이스북으로 뭉치게 된 것이죠. 스마트폰을 가진 한국인 중에 카톡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듯이 베트남 사람들 중에 페이스북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시골 아무리 허름한 집에 가도 그 집에 TV는 없을지언정 와이파이 공유기와 아이패드 한개 정도는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베트남에서 페이스북의 영향력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개인 계정으로 서로가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블로그에 해당하는 페이북의 페이지와 카페에 해당하는 페북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소통과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서 그들과 소통이 안되면 말짱 도로무기겠죠. 물론 베트남어를 전공하신 분들이시거나 베트남어 공부를 충분히 하여 나는 베트남어로 매트릭스 세계관에 대해 7살짜리 어린애도 이해시킬 수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런 분들은 몇명 안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해결 가능한 페이스북의 그룹 중에 베트남 친구를 사귀기 좋은 클럽 찾는 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을 열고 검색해서 합띵 한국업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 중 그룹을 선택하게 되면 페이스북에서 개설한 한국어 학습 그룹 목록이 쭉 뜨게 됩니다. 그 중에 1일 게시물의 수와 팔로우 수를 확인하여 사람들이 많고 활동성이 높은 곳을 골라서 가입을 하신 뒤 가입 인사를 남깁니다. 한국어로만 적어도 되고 베트남어가 조금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베트남어로 같이 입력하면 되는데 저의 경우 가입 인사 글을 적고 나서 자꾸 일어났더니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었죠. 엄청난 알림 메시지가 와있어서 페이북을 확인해보니 전할 대충 친구 추가를 500명 넘게 했던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 특성상 공개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사진, 학력, 직업, 관심사 등이 파악이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친추를 받은 다음에 그 중에 프로필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한국어를 알려줄테니 베트남어를 알려달라고 한다면 만나시면 됩니다. 아 물론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을 사귀게 될 경우 한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 사람의 페이스북 글과 사진, 직업, 학력 등은 다 A급이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무개념이더라 라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페북의 프로필은 조작이 가능하게 본인이 명문대 출신에 엄청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뻥카를 칠 수도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한테 소개를 받아도 어쩔 수 없는 부작용입니다. 저한테는 개념 잡힌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다른 사람한테는 무개념으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니까 다른 사람 찾아보시길.